1973, 아, 그, 네. 어, 이 부츠는 전통적으로, 오스, 오스트레일리아에, 1973년에 있었다. 네. When, so, so, for, chan, san, san, san steadman made them from, 십 파키스, 파키스, 파키스. 킨 아, 십스킨바운십 쉽스킨. 응. 아 쉽스킨. 네, 발음을 되게 조심해야 돼. 십스킨가스킨 <웃음> 네. 그죠? 네. 네. 네. 어, 서퍼 <놀람> 샤인. 음, 저, 서퍼 뒤에, 대문자로 나오는 쉐인 스드맨은 어, 사람? 사람 이름이에요. 어. 어, 그, 쉐인, 스테드맨이, 네? 어, 쉐인 스테드맨이, 그, 서퍼, 그, 파도, 파도, 파도를 탈 때. 네. 어, 스킨을제작 제작하였다. 발견하였다.